영상 시작은 좀 맨살 좀 안나오고 싶은데 이새끼 이거 다 헐벗고 있다. 옷 입고 있는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. 요즘 햇빛이 많이 따갑다. 등다 빨개진 것 봐. 오늘도 치킨 턱걸이 연습 중이다. 최대한 오래 매달려 본다. 처음 했을 때보다는 많이 길어졌다. 꼭 정면은 안 보여줘도 되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나 카리스마 있어 양손으로 잡고 당기면 당겨진다 오케이 느낌 알겠어 감 잡았다 천천히 띠띠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잡아당긴다 내 영상 좀 봤으면 이제 그만 낚여야지. 종아리 근육을 운동하는 거다. 상추, 오크, 자라나는 속도가 먹는 속도로 따라잡을 수가 없다. 맛없는 무한리필. 왔다. 드디어 전날 대비 0.4kg 감량. 딱 100kg이다. 사왔는데 잘 못쓰겠다 너무 탄성이 약하다 진짜 개 카리스마 있어 개같다 아직도 두 자릿수 못 찍어서 무시당하고 있다. 개덤벨 파업 분노의 감자뼈 후리기 하... 바닥부터 바꿔야 한다. 남 탓하면 안되는데 슬슬 장비 탓을 하고 있다. 더체크 한 님. 정말 이제 뒤는 없다 내일 0.1kg만 빠져도 99.9kg이다 두 자릿수 진입이다 솔직히 빤스 벗으면 99kg 나올 것 같다 맨날 빤스 벗고 잘 수는 없잖아 내일 99kg 진입 못하면 모든 이유는 나에게 있는 거다 그걸 못 참고 라면을 먹었거나 두부에 전분을 발라서 튀겨 먹었거나 그런 일이 없는 이상 나는 내일 두 자릿수 뚠뚠이다. 여기까지 왔어.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는 잊은지 오래다. 나는 치팅을 위해 살을 뺀다. 면치기가 그립다. I came from the moon, 다빼고다살쪄라 v e r y I'll be back.